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실질적 회사 대표가 편법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고법 2019나 2053-960, 2053-97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, 쟁점,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직업은 청약서상 질문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제1, 2, 3 보험계약 체결일경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업을 기업 고위임원 관리직이사 또는 관리자 사무직이라고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제1, 2, 3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상법 제 655조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3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.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